Look up from your telescope Take me on this journey home I don't wanna wait no more Lay me down behind the moon Tell me you'll be on r e soon I don't wanna wait no more We could be dancing in the stars We could be floating all the way As long as I'm safely in your arms i 이렇게 빨리 왔어 아 우리 그때 뭐냐 산호원, 산호원. 어, 저러 가? <웃음> 아 갖다 주자 u s e I'm going o h h n o It's so o h my god. It's so cute. Who's the s e r v e Hi, s a e r I know I'm still getting your waters, but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put in for you? Yeah, um, can you have two Allagash white? a n And one iced Americano? And can you also get the uh, fried calamari? No, you're goo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Cheers. i t h o u g t t some pineapples and cheese. It's a good job. o you need anything right now? No, you're good. I'll get the river house. River horse? Oh, river horse. <laughs> I'll just get the alagash. l Alagash? l Yeah. 네. 진 보이나?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오늘도 내추럴 와인으로 갈까 내추럴 와인으로 갈 거야? 이거. 이거? 두개 하나 보 돼. Oh, I'm waiting. Yeah, no, no, go ahead. Very m i c Yeah. i t good. It's so d i c o u t o d e i o t s so e i c i o It's o d e l i o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그냥계속야 근데 두배 이제... 그냥...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냥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되가 추워 지가 비가 아프지? 나피나것같아 Chicken tender, o s e u r g e r That size, n o w get 3 h r e e bacon cheeseburgers and cheese one cheeseburger and one cheese dog and three cokes and two p i n a c o l e Oh, get four cokes then. Sorry about that. And two two chicken tenders. and can you also get one classic t o n e l cake and one cinnamon 맞지? 오 어? 아. 오케이. 다녹았잖 진짜 이게 맛있어. 뭐야? 진짜 이거야? 그러니케이크 이거 그거는 시나몬 이거는 바스. 무슨 말이야? 치즈 i think it's w a t e c e actually. 와 야, 태초 장사라고 주면 엄청 알 좋다. 야. 아, 아, 아, <웃음> 우리가 만들어 먹는거맛우리만마샬 나온 거야 움직였다! 나와 와! 어어 <웃음> <너 찍었어>? 어. <웃음> 엄청 예쁘다. 그 생각했니? 뭐가 나 보네. 가 재밌었어. <웃음> 재밌었어. 다 찍어? 팔 짧은데 너는? 봐봐. 끝났는데? 아? 다 묶어. 어? 네. 이게 네. 어차피 네. 반쪽짜리. 뭐해 이거 고정해주는 이거 끼워가. 지고게몇인분으로 하는데 네. 2 인분. 인분? 한 정도. 아주 한중중약중 아니 중약불. 응. 그 정도에서 마늘 이제 계속 익겠고. 이 응. 그 정도. 응. 음. 근데 올리브유는 왜 넣는 거야? 응. 달라붙지 말라고. 이게 완전 히 익을 때까지 놔두면 안 되고 나 응. 먹었을 때. 응. 허리은 라면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딱 익으면, 불 끄면 돼그리 네. 국자가 있으면 좋은데 국자는 단, 단, 단 국자 없어? 그리고 계속, 계속 그면 익을 때까지 응 그냥 어, 고일 하는 거야 더 필요해? 어, 네. 아, 국자딱 아. 있으면 편 국자가 없어 이제국적 없다고? 응. 닦아도 되면, 그 트임이한 맛이 나요. 이 데크레이션으로 다 갖추고, 섞기 돼, 분네 <웃음> 오오우 <웃음> 이거 이런거 못하지? 나이 이런 못해 너무 예쁘다 우와 뭐야 이거? 아사리 피치 에, 마사지아이사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블랙엽게미엽 오, 오, 이거. 엽게게야이게귀엽 이거 맛있겠다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 어어 응. 어, 응. 어, 어, 어, <웃음> 네 <웃음> 이게 근데 빛이 없어서 거 그, 미스 야오좀 <웃음> <웃음> <웃음> <오, 진짜. 웃음> 먹어 so, 같이 먹자 먹어. Oh, yeah.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뭐? 어? <웃음> 응. 언니 왜내 포크로 먹어? 내 <웃음> 나 진짜 이 언니 맨날 내 포크로 먹고 자기 포크 없대 이게 음식 잘하네 아침 응. 인남 땡큐 아무 맛안나 파스 타먹어 진짜 아무 맛도 안나 대왕이 더 맛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삼성한 맛난 이런 거 좋아해 어 나도 나도 응. <웃음> 배불러 연휴의 마지막 날 음. 와우 재밌겠다 나 쳐다보고 있어 어떡해 먹을 수 있어 거의 이끌고 아무것도 안어 맛있겠다 맛있어? 근데 이것도... 아,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아맛게 맛있어? 맛있어? 재밌겠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좋다. <웃음> <웃음> 아어아어 어, 어, 어, 어. 이거 한꺼번에 그냥 다번에 이 타는 거 아니야? 잘 봐야지, 나, 나 몰라 이거 남매는 탈려